네 안녕하세요 이제 채널의 이남주입니다 오늘도 유니티 베이직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해요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배울 거는 그 게임 오브젝트들을 복사를 하고 뭐 어떤 이벤트라든지 특정 시간이 흘렀을 경우에 그 오브젝트를 파괴시키는 디스토리시키는 그 과정에 대해서 한번 어, 알아보도록 해요 일단은 플레이를 시켜서 한번 보죠 어떻게 먼저 돌아가는지 그래서 이렇게 캡슐이 하나둘씩 그 순서에 맞춰가지고 쭉 생성이 되죠. 게임 오브젝트도 이렇게 다 클론되어 있는 것들이 어, 생겼다가 이제는 그 역, 그러니까 생긴 순서대로 다시 또 없어지고 이렇게 끝나는 이런 장면이죠.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어, 지오메트리를 여기 캡슐 있잖아요. 이 캡슐 오브젝트를 복사를 하고 특정 시간이 지났을 때 없애고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디자인 스크립팅에서는 내가 어떤 의도를 갖은 알고리즘을 적용을 하고 그 결과물들을 나타내고 특정 시간이 흘렀거나 아니면 어떤 계산이 만족됐을 경우에 다른 액션을 해라 약간 이런 식의 어떤 생각의 분기들로 보시면 또 그것도 도움이 된다라는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작은 작은 단위의 어떤 알고리즘이나 그 생각하는 방법들 그 다음에 실제 우리가 코드를 통해 가지고 어떻 어떻게 그 생각들이 코딩으로 구현되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보고 노출시킨 만큼 더 이것들이 나중에 디자인 알고리즘을 짜고 비주얼라이제이션 할때 어떤 형식으로든지 간에 그게 도움이 돼요 예. 그런 관점으로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어 일단 여기 당연히 이네 번째 거가 이제 액티베이 되돼 있겠죠 요거 요거 요 아이콘이 신이잖아요 클릭을 하게 되면 요 장면으로 여러분을 데려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인 카메라는 당연히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라이트도 하나 있겠죠. 그리고 이 메인이라고 하는 건 MT 게임 오브젝트가 하나 있을 거고텅 비어있는. 그리고 캡슐이라는 제 지오메트리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어떻게? 오른쪽 버튼 클릭해가지고 여기서 캡슐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되겠죠. 그리고 메인에다가 스크립트 하나를 제가 어태치를 시켜놨습니다. 컴포넌트저 하나에. 그래서 얘를 어, 보게 되면 스크립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퍼런스라는 거에 캡슐 오브젝트가 있는데 말 그대로 얘를 드래그에 드랍해서 이제 이렇게 저번 시간에 배운 것처럼 이렇게 놔둔 거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여기 안에 이제 퍼블릭으로 되어 있는 게임 오브젝트가 얘랑 연결이 되어 있다. 이제 알수 있겠죠. 저번 시간에 공부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더블 클릭을 해가지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열렸고요. 네 번째 이그잼플이 있고, 하나의 이제 그 클래스가 있죠. 이것도 모노비에 비해서 갖고 온 거고, 그래서 가로가 열었으면 여기는 가로가 닫겠죠. 그래서 하나의 어떤 그 클래스가 있다는 걸알수 있고, 여기 보면 업데이트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스타트 있고 업데이트 있고, 나머지는 이 클래스를 이제 통과하는 전역적인 어떤 그 배리어블이 여기 있고요. 이렇게 이제 구조적으로 한번 일단 접근을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거 보죠. 예. 그래서 지금 퍼블릭으로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이 레퍼런스를 밖에서 넣어야겠죠. 넣을 수가 있는 거죠. 아니면 게임 오브젝트.find 이걸 써야겠죠. 요거. 요걸 써야 되는데 좀 다른 방식으로 어 이렇게 그 인스펙터 창을 통해 가지고 넣을 수 있게끔 해놨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인티저라고 하면 정수죠. 0, 1, 2, 3, 4에서 T라고 해가지고 타임을 이제 0으로 맞춰놨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 게임 오브젝트의 리스트 게임 오브젝트의 리스트 이건 그냥 시시한 문법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를 쓰기 위해서는 어, 요 지네릭을 갖고 오시면 돼요. 시스템 컬렉션 지네릭을, 만약에 이게 없으면 이제 에러가 뜨겠죠. 에러가 뜨죠. 그래서 컨트롤 Z로 돌리, 돌려놓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오메리를 듀플리케이트 한걸 담을 거야. 그 방을 미리 만들어 놓은 거죠. 그리고 이제 인니셜라이즈가 필요하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냥 블리언 밸류로 트루, 폴스로 나타났고요. 그래서 사실 스타트에는 아무것도 없네요. 예. 모든 게 이제 업데이트 안에서 다 해결되게 만들어 놓은 거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얘를 한번 꺼놓고 해볼까요? 이렇게 커멘트 아웃을 선택한 다음에 해놓고 저장을 시킨 다음에 실행을 하게 되면 아마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거예요. 네, 플레이를 시켜보면, 은 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요 에러도 없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시 들어와서. 일단은, 어, 위에서부터 커멘트 아웃을 시켜보죠. 이거는 뭐냐면은 결국에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t는 뭘 가리키냐? 이 t를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디 i s 라고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동일한 오퍼레이션이 이런 거죠. 디 i s t는 디 i s t에 플러스 1 이렇게. 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자기 자신에서 1을 계속 증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예상되는 아웃컴은 0, 1, 2, 3 이렇게 쭉 증가되는 거죠. 매번 그 업데이트 루프에 맞춰가지고. 근데 이거를 짧게 줄이면 실샷 문법입니다. 이런 식으로 쓸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말씀드리고요. 좀더 다른 얘기를 해주면 이것도 있어요, 이런 것도. 네, 이거는 이제 그 만약에 오퍼레이션이 좀 길어지면 은 먼저 더하고 그 다음 걸 실행하고 실행하고 더해주고요. 이런 차이점이 있는데 그렇게까지 깊게 들어가지 말고 어쨌든 중요한 거는 나, 나 자신에서 하나씩 올려주는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컨디셔널 스테이트먼트가 하나 있네요. 컨디션 스테이트먼트는 뭐냐면 조건이 이랬을 경우엔 이거 해라. 아닐 경우엔 저거 해라. 아까 그러니까 이렇게 컨디션을 주는 거거든요. 제가 컴퓨테이션 띵킹 제가 비디오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진짜 로우 레벨로 들어가면은 결국에는 그 비교와 반복이에요. 예. 어떻게 비교를 하고 이게 됐다고 친다면 이 엑스큐션을 한 다음에 또 비교를 하고 또저 엑스큐션하고 비교하고 이런 그 플로우를 디자인하는 게 사실 코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 if, else 구문을 다 켜줄게요. 이게 하나 이제 뭐랄까요? 어, 비교를 하고 이게 이 비교가 true면 은 이걸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걸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해 놓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요두 번째 거를 제가 comment out을 해볼게요. 자,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여기도 또 if가 있죠. 일단은 얘가 i 인시 t 루라고 했을 경우, 기본 밸류는 t r 니까 반드시 여기가 먼저 실행이 되겠죠. 이 상태에서 얘가 이 T라는 게 지금 0초부터 60초까지 될 거잖아요. 이거를 1초로 본다고 친다면 그러면 약 60이니까 초당 30프레임 돈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2초 뒤부터 얘가 실행이 되는 거예요. 2초. 그렇겠죠. 2초 뒤부터 얘가 실행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2초 뒤에 뭐가 실행이 되냐면 여기 게임 오브젝트, 이 게임 오브젝트는 유니티 엔진에서 오는 거죠. 우리가 그전에막 이런 거 했었잖아요. 막 파인드도 여기 있었고. 요번에는 뭐냐면, 이 게임 오브젝트에 인스턴시에일시라는 그, 인스타틱 펑션이 있어요. 여기는 말 그대로 가만히 올려놓고 보면은, 그, 게임 오브젝트를 집어 넣으면은, 그, 이제, 그거에 대한 복사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스턴스 시킨 그, 이제, 복제본이 여기다 리턴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 가만히 올려놓고 보니까, 이게 플러스 9라고 써있죠. 그니까 러 9개의 다른 방법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쟤를 만약에 지우고, 가루를 열고, 이렇게 화살표를 위아래로 하잖아요. 그럼 되게 다양하죠. 지금 첫 번째 게 뭐야? 지금 오브젝트에서 오리지널 되어 있죠? 요게 있고, 그 다음에 그 포지션으로는 벡터가 들어가고, 쿼터리언으로는 로테이션이 들어온다. 네 개짜리 그 벡터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그냥 되게 디폴트로 이렇게 그냥 게임 오브젝트를 넣어주면 되는 거죠. 이건 뭐냐? 아까 위에서 갖고 왔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아까 실린더를 갖고 왔잖아요. 그럼 실린더의 복제본이 여기 들어오는 거예요. 입고로, 지오메트리로. 그럼 지오로 들어왔으면은, 여기에 트랜스폼의 포지션에 그, 벡터 값을 넣어주는 건데, 우리가 순차적으로 이렇게 실린더 하나 만들고, 두 번째 실린더 하나 만들고, 세 번째 실린더 이렇게 만들었죠. 그럼 여기가 이렇게 X축으로 놓고 딱 봤을 때, 뭐 여기가 0이라고 치면, 뭐 2, 4, 6, 이렇게 x축을 옵셋시켜 줘야지 이렇게 실린더가 나란히 쓸거 아니에요.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이 GS라는 요 오브젝트 있죠, 여기. 여기에 길이를 잰 다음에 그 길이에서 1.5배만큼 x축으로 이동을 해 줘라라고 돼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 지금 그 게임 오브젝트 리스트 처음에 우리 0으로 그러니까 이 이 리스트에다가 게임 오브젝트를 담을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길이가 0이겠죠. 그럼 여기에 0이 들어간단 말이죠. 0에다 1.5를 곱하면 그래도 0이죠. 그럼 처음엔 0이 되는 거야. 초기값은 0이 되겠죠. 예. 근데 만약에 두 번째 루프, 세 번째 루프를 돌때 만약에 세 개의 오브젝트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길이를 쟀어 3이 나왔어. 그러면 3이 나왔어. 3, 5, 15, 4.5만큼 띄워지는 거죠. 결국 4.5가 나오는 거죠. 예. 네. 이런 식으로 어떤 이 길이를 이용을 해가지고, 여기 있는 길이를 이용해가지고 좀 다이나믹컬리 이 옵셋 할수 있는 뭐 단순한 알고리즘을 이제 하나 여기에 구현을 해 놓은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오브젝트 를 만들어 놓으면은, 그니까 이 지오메트리가 만들어졌고, 포지션도 이동을 했다고 친다면, 여기 리스트에 담는 거죠. 예. 네. 그니까 매번 만들고 담고, 매번 만들고 담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여기 보시면 아시, 다시피 오브젝트 하나가 나오고, 그다음게또 나오고, 또다음게또 나오고. 어, 이게 실행이 안 되지 왜? 이걸 다 켜줘야겠네. 이거를, 이걸 다 켜줘야 돼. 이렇게. 아무것도 안 나오나 싶었어요. 다시 플레이 시키게 되면, 여기 위치가 먼저 하나 뜨겠죠? 그리고 거기 맞춰서 1.5배, 1.44였나요? 그, 하여튼 그 배수대로 계속 옵셋이 되는 거죠. 그리고 순차적으로 지워주고, 뭐 이런 관점으로 어, 이해를 하시면 되죠. 그래서 그러한, 이게 이제 그 옵셋 해주는 알고리즘이다라고 보시면 좋고요그 다음에, 만약에, 이, 우리가 업데이트가 매번 됐을 때, 이니셜라이즈가 트루인 상태에서, 어, 오브젝트를 10개, 그러니까 이거 10번 반복하는 거죠. 왜냐면, 하 매번 반복할 때마다 지오메트리를 만들고, 걔를 요 리스트 안에 넣어주니까. 그런데, 이 리스트가, 10개가 꽉 찼다고 친다면 더 이상 이니셜라이즈를 시키지 말아라 해서 true 값이 false로 바뀌는 거죠. 예, 더 이상 시키지 말아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은더 이상 얘는 이제 false이기 때문에 이 스콥은 실행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이 need init이 false로 바뀌니까 그냥 true에만 이제 실행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거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C샵 문법을 좀 공부하고 오셔야 돼요. 예, 그래서 유튜브라든지 뭐 다른 책들 거기 있는 C샵 문법 어떤 거나 다 보셔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제 혹시 뭐 제가 만든 강의를 보고 싶다고 하시면은 여기 티스토리에 가보시면은 여기 밑에 보면은 그시 베이직인 그라서퍼라고 돼 있는데 어 이거를 보고 오시면 좋은데 이건 이제 멤버십인데 예 멤버십 같은 경우에는 뭐 커피 한잔한 한 달에 커피 한잔뭐 저한테 사주신다 생각하시고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특별히 여기 보면은 어~ 어디 있지 여기 있네요 여기 여기 컨디셔널 스테이트먼트라고 해가지고 조건문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결국 4번, 5번, 6번, 7번 정도까지 보시면아마 이해가 될 거예요. 예, 8번 리스트까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구문은더 이상 실행이 되지 않죠. 지오메트리가 10개 이상 만들어졌다고 친다면 자그다음부터 뭐냐면은 오브젝트를 지우는 거예요. 지우는 거자 어떻게 지우냐면은 동일해요. 이것도 이 시간이 60보다 넘고 그러니까 실행된 지 60보다 당연히 넘겠죠. 그리고 우리 요 위에 만들어 놓은 요거 요거. 요 리스트의 길이가 0이 아니라고 한다면 뭔가 들어있다는 뜻이겠죠. 0이 아니니까. 0이면 아무것도 없는 거니까. 근데 0이 아니라고 한다면 요거를 실행을 하라는 건데 이것도 보면은 지금 우리가 처음에 만들었던 거 있죠. 처음 여기 지오메트리 처음 루프에서 집어넣겠죠 여기 애들 통해 가지고 걔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거 리스트 인덱싱 하는 거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어레이나 리스트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제이 비디오가 안 보이시면은 다른 뭐 시샵 강좌라든지 다른 뭐 유튜브에 뭐 다른 강좌를 보셔도 어쨌든 이 키워드로 보시면 돼요. 리스트라는 키워드로 보시면은 이 애드나 뭐 리무브 앱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이게 애드나 리무브 앱. 그래서 어쨌든 처음 거를 가져오고요 가져온 다음에 그 리스트를 지워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결국 이두 줄을 통해서 뭐 했냐면은 여기에 저장된 지오메티를 갖고 오고 그 저장된 그 리스트 삭제해버린 거예요 소거해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10개가 있었다고 친다면 이제 9개로 줄어들겠죠 그 상태에서 지금 요 이게 핵심이죠 게임 오브젝트에 아까는 인스턴시에 시켰잖아요 뭔가 인스턴스를 만들었으면 이번에는 디스토리 시키는 거야 없애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까지 해주면은, 이제, 지오메트리가 확실히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다시, 티를 제로로 시켜가지고, 결국 2초마다 한 번꼴로 이런 행동이 일어나게끔 컨트롤을 해준 거죠. 네. 볼까요? 다시 한 번. 저장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유니티 들어가서, 자동 컴파일이 되죠. 그래서 플레이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 자, 하나 나오고, 2초, 그러니까 2초라기보다는 60프레임이 있다가 하나씩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다 끝났다 10개가 나왔다 그러면 그 뒤부터는 뒤에서부터 하나 둘씩 다 그러니까 줄여 나가는 거죠. 에. 그래서 다 지워지면 이제 끝나는 거죠. 뭐 어렵지 않죠. 되게 간단한 것들인데 사실 여러분들이 만약에 if라든지 if-else 구문이라든지 요 리스트 부분 이런 건 사실 유니티랑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선행학습을 하고 오시면은 이 알고리즘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아 매번 1초씩 늘리는데 이게 처음에 그 이니셜라이즈가 true라고 했을 경우에는 요 스콥이 실행이 되는데 매번 60프레임마다 지오메트리를 하나씩 만들어 가지고 더해주고 10개 이상 만들어졌으면 더 이상 이거를 실행 안 하게 만들었구나 그 다음부터는 얘가 실행이 되는데 얘 또한 60초, 그러니까 60프레임마다 한 번씩 되는데 결국에는 처음에 우리가 10개의 어떤 지오메트리를 담고 있는 이 리스트가 있다고 친다면 이 리스트가 아무것도 없어질 때까지 그러니까 이거는 0이 아니라고 하는 건 뭔가 있는 거거든요. 뭔가 있다는 얘기는 항상 이건 추로예요 항상 추로 뭔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 앞에 거를 가져와가지고 어, 리스트에서 제거시키고 그 다음에 유니티 장면에서도 제거를 시켜라. 그렇게 해서 60초 동안 언제까지 이 모든 지오메트리가 다 없어질 때까지 되라. 이렇게 되는 거죠. 약간 이렇게 한번 해보죠. 그러면 어, 얘가 어, 1보다 크다면 1보다 크다면 1보다 크다는 거는, 어쨌든 간 0까지는 안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브젝트가 하나가 남을 거예요. 예, 한번 보죠. 저장 시켰고요. 다시 이제 유니티를 키게 되면, 플레이를 한번 시켜보죠. 그래서, 오브젝트가, 하나, 둘, 쭉쭉 생기죠. 자, 생기고, 다 10개가 생겼다면, 이제 그때부터 하나씩 제거해 나가는데, 언제까지? 하나보다 클 때까지. 예,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어, 리얼타임 그래픽스에서 사실 뒷단에서 계속 루프가 돌아가면서 어떤 이벤트들이 발생하면 그 이벤트들에 맞춰서 뭔가 기존에 있는 알고리즘에 의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 스트럭처를 수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디자인 스크립팅이라고 보면은 어떤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뭔가를 만들거나 만들어서 평가됐을 때 어떤 결과값들을 끊임없이 트윙을 하면서 가는 어떤 이런 알고리즘을 만들 때 if, 그 다음에 뭐 else, switch 뭐 이런 구문들이 있는데 어떤 컴퓨터가 루프를 돌고 엑스큐 c u 할때 그 결과 값을 판단하고, 어, 우리가 평가하고, 다른 프로그래밍 익스큐션으로 넘기고, 이런 데이터 플로우들을, 익스큐션 플로우들을 컨트롤하는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이건 핵심 강자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중에 그 유니티 API는 여기 그 게임 오브젝트 스태틱 펑션이 인스턴시에이트이랑 그 다음에 디스토리라는 어떤 그 API를 배웠다라고 보시면 좋고, 제가 높아지는 하나를 그냥 더 말씀드리면은 약간 이런 개념이 있어요. 어, 제가 지금 오브젝트 풀링, 뭐, 유니티라고 했는데, 오브젝트 풀링이라는 개념인데요. 사실, 유니티에서 어떻게 했냐, 이런, 이런 이야기인데. 사실, 오브젝트 풀링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어, 이게, 우리가 오브젝트를 만들고, 지웠잖아요. 계속 만들고, 지우고, 만들고, 지우고. 이러면 이게, 메모, 그 뒷단에서 메모리를 할당하고, 또 넣고, 다시 또 메모리를 없애고, 굉장히 이러다 보면은, 이게, 흔히 얘기하는 그 쓰레기들이 많이 남거든요, 메모리에. 그래서, 가비지 컬렉터가 돌고,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이제 C나 C++ 이런 식으로 메모리를 100% 매, 이렇게 매니지하는 프로그램이 아닌 경우에는 요즘 모던 랭귀지들은다이 가비지 컬렉터가 돌거든요. 그래서 뭐 이것 때문에 속도가 느리다 빠르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 가비지 컬렉터가 어떻게 돌고 왜 돌고를 이해하고 거기에 맞게끔 프로그래밍을 짜면 은 그, 그렇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특별히 우리 같은 디자인 스크립팅하는 입장에서는요. 그래서 지금 특별히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오브젝트 풀링이라는 기법들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정말 쉽게 설명해드리면은, 이런 거예요. 내가, 음 미사일을 쐈어이 미사일 하나하나가, 저기죠. 그, 뭐야, 게임 오브젝트인 거죠. 그래서 내가 100개를 쏘고, 1000개, 만개를 쏘면은, 오브젝트를 1000개, 만개 만든 다음에 그걸 다시 다 부시고, 또 새로 만들고 이럴 건가요? 그렇게 하면은 메모리 과부하고 엄청 많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좋지 못한 프로그래밍인 거, 프로그래밍이라 볼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은, 오브젝트들을 예를 들면 한 화면에 보일 수 있는 뭐1 0 0개 100개? 100개도 그렇다. 뭐 20개면 20개만 만들어 놓고, 얘가 화면 상에서 없어지잖아요. 그럼 지우지 않고, 어디 딴 쪽에 놔두는 거야. 그래서 다시 갖고 와서 쓰는 거예요. 이걸 오브젝트 풀링이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서도 보면은 그렇죠. 여기 보면 첫 번째 인스턴스들을 만들어 놓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다가, 이 인스턴스가 필요하면 얘를 갖다, 뽑아서 쓰고, 그 다음에 완전히 버리는 게 아니라 다시 이쪽에 집어 넣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한 총알이 10개만 있으면그 게임 안에서 총알을 계속 쏘는, 이런 환경에서 계속 쏘는 부분들을 계속 재활용할 수 있는 거죠. 이게 큰 개념이 그러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어떤 패턴이라든지 깊게 들어가면은 여러 가지 이제 엔지니어링 기법들이 나와 있는데, 어, 핵심은 그러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같은 경우 실행을 해보면은 오브젝트, 물론 하나 만든 다음에 이걸 인스턴스를 받죠. 그래서 계속 만들어 놓죠 이렇게 이렇게 메모리 올라가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얘를 지우게 되면 또 지워지 잖아요 이거 봐또지우잖아 이게 사실은 어,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실제 현업에서 뭔가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이러실 때는 오브젝트 어, 풀링이라는 기법이 있다 해서 그것도 좀 같이 한번 여러분들께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 이 정도면 된것 같고요 아, 좀 반복해서 공부하시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api를 공부 한번 해보시고 또 도큐멘테이션 따라가다 보면 은 거기에 뭐 비슷한 것들 계속 있어요.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어 이건 뭐지? 저건 뭐지? 약간 호기심을 발동시키면서 한 번씩 테스트를 해보고 어? 이거는 이렇게 어 디자인 스크립팅을 짤때 이렇게 알고리즘을 짤때 쓰면 좋겠네 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만의 어떤 새로운 어떤 그 라이브러리도 만들어 놓고 그런 과정, 그런 호기심, 심장이 뛰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늡니다. 실력이.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자극을 많이 시켜 보시고 시간을 좀 많이 투자해봐라. 이렇게 이제 코멘트를 남겨드리고 오늘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